아레나아레나 보라야, 사탕 정말 맛있다. 니건 네 무슨 맛이야? 나는 오렌지만. 하늘이 니네 거는 내건 바카맛. 하늘아, 우리 한번 바꿔먹어볼까? 아, 싫어. 지저분한 게 그게 뭐야. 싫다고. 에이, 그러지 말고. 너도 오렌지만 먹어보고 싶잖아. 응. 음. 그래, 서로. 세 번씩만 빨아먹고 다시 바꾸는 거야 알았지? 그래 바꾸자 <목소리> 보라야 너 지금 다섯 번 빨아먹은 것 같은데? 약속이 틀리잖아 아, 그랬나? 너무 맛있어서 그만 <목소리> 뭐 어때? 세 번이나 다섯 번이나 보라 자꾸 이런 식이면 곤란해 다시 바꿔 알았어 다음부터안 그럴게 얘들아 얘들아 네 쌤이 쌤이 사탕 먹고 있었구나 아 지금 이제 목욕 가려고 하는데 어짐좀 챙길 테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어 갑자기 왜 목욕이에요 가기 싫어요 밖에 춥단 말이에요 따뜻한 집에서 술 먹고 놀래요 얘들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희들 정말 지저분해 목욕탕안 간지 오래됐단 말이야 저희 깨끗해요 저희 집에서 매일매일 샤워도 하는걸요 알지 그런데 이거 뭐니? 너희들 이거 뭐야? 어, 이게 뭐지? 어? 이상하다. 왜 우리 몸에서 가루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너희들이 목욕탕을 가야 한다는 증거다. 얼른 준비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네. 네. 자, 내수건하고 쌤이, 저희가 좋아하는 물놀이 장난감도 챙겨야죠. 알았어, 잊지 않았어. 자, 자, 여기 있어. 가서 신나게 노는 거야. 아, 신난다. 재밌겠다. 쌤이, 제가 좋아하는 곰돌이 수건은요, 잊지 않았지. 자, 곰돌이 수건 여기 있어. 이거 가지고 신나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오는 거야. 와, 신난다. 얘들아, 어서 들어와. 네. 아... 추운데 겨우 왔네 그러게 쌤이 이따가 바나나 우유도 사주셔야 돼요 그럼 알겠어 얼른 들어가자 얘들아 네네어 보라야 왜요 보라는 거기가 아니지 보라는 2층 남탕 입구로 들어가야 되잖아 보라야 너 여기 따라오려고 그랬어? <웃음> 아이 참 습관이 돼서 그만 남탕에서 지금 연두 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만나서 같이 목욕하고 와네 알겠어요 이따 만나. 어?